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야 남자애들 자꾸 애교부리지 말라고 왜 자꾸 애교를 부리니 딱밤에 이만 대 맞을 거니? 신미호크, 아프, 드레이크, 캐번디씨 신미호크랑 드레이크 쓰면 되겠네 자 트롤몽군이 봤고요 마피아... 어, 그래 마피아 너 잘한다고 했어 네가 분명히 잘한다고 했어 믿는다 자 짱훈이 윤건이 레디플레이어 그리고 08이 하비오빠 사랑해 네희 그러지 말라니까 아이 <웃음> 야 마피아 와 저거 100짜리네 어 윤건이 윤건이 캐릭터 애매한데 윤건희 캐릭터가 애매해서 상대팀이 조금 화가 날 수가 있겠어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히케니켄 요즘 히케니켄 겁나 하고 있어요. 이게 뭔가 이제 계속 그 초패 캐로 사기 캐 보여주는 것보다 좀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게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. 자, 히케니켄 준비하고요. 자, 바로바로 시댑니다 바로 아이씨 너이씨 저는 카이도 잡으러 왔어요 카이도를 잡았죠 그래서 자다 잡아요 자 본진으로 바로 갑니다 자 여러분 본진으로 바로 가요 자 에이스 반가워요 아이 뭐해뭐뭐뭐뭐 뭐, 뭐, 뭐, 뭐. 에이스 뭐 아이 일단 이 친구 먼저 잡아야 돼 아우 아 장난 아니네 어이시 날라갔어 아이 아 적진 제대로 안돼저 일단 저거 고기 먹고 생각하자 자 일단 저 고기는 빨리 먹어야겠어 역시 남자는 진격이지 형이 요즘 플레이가 좀 진격이야 거기서 뭐 하세요? 좋아요 아아 나 위험해 아씨 까비 아 거의 다 잡았는데 아 공팔이 거의 다 잡았는데 씨형 간다 우리 나의 애증의 마르코 나 형의 애증의 백마르코 너 마저 잡아야지 형 여기서 일단 피한번 돌려줄게 우리 팀피한번 먹고 좋아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비비는 거야 자 닭발 킥도 바로 가요 얘들아 얘들아 마르코 하면 피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, 마르코를 닮았다 하니,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. 이것 봐, 형이 쌉 캐리해 주지 않니? 어? 해 캐리해 주는 거야. 아까 같은 건 전략적으로 한 거고,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겨야 되지 않겠니? 제가 캐리해서 이겼대, 트롤문군. 트롤문군 지금 맨 밑에서. 야, 트롤문군, 너 이거 내신에넬로 네 기법하고 있었니?